와오겹 덩어리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커 아, 진짜, 진짜 크다 우와. 나 지금 팀 나와 우와 분명 육즙이 안 커야는 아 안에 육즙이 꽉차 있잖아요 그렇죠 어 매운 삼겹살 매운 삼겹살 뭐야? 어머니께서 직접 개발한 소스로 양념한 삼겹살이에요 내 거다 <웃음> 아, 매운 거 매운 거 진짜 맛있겠다 저기다 밥밥 넣어서 돌돌 말아서 먹으면 어, 진짜 아, 맛있을 것 같지 틀릴 수가 없다 소갈비살이 네무 맛있다 물빛 아, 났다 비깔봐비깔봐비깔 진짜 맛있는데 맛 매콤 매콤 매콤 상큼할 것같아데 아 야! 차돌라면이다. 야! 차돌라면? 메뉴판에 여거 <목소리도> 보시면 되고. 네. 충분 써가지고. 우리도 뭘로? 오겹살, 오겹살. 일단 오겹살로 시작할게. 가고 어, 오겹살 가자. 사장님 네. 저희 오겹 덩어리 네. 네. 15인분 일단 해주시겠어요. 몇 인분이야? 15인분이요. 15인분이야? 네. 15인분이야? 네. 몇 인분이야? 15인분이요. 15인분이야? 뭐? 15인분? 네. 뭐라고? 네? 네분 아니신가요? 아 제가 고기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15인분이라고 하시는데 몇 가지? 네. 젊은 네. 친구들인데 그래요? 반찬좀 준비해 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반찬 저희가 다 직접 만들고 있고요 네. 이거 저희가 만든 소스거든요? 와사비 저희가 만든 건데요 섞어서 드시면 마요, 돼요 아, 네, 마요네즈예요? 네, 와사마요라고 얘기 많이 하라고요 와사마요래? 이이 고추냉이가 직접 만든 거라는데? 네, 와사비 많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오, 네, 감사합니다 우와 네. 이것도 진짜 소스 되게 특이해 이거 진짜 특이하다 응. 되게 상큼하고 이것도 샐러드 비슷한데 요거 진짜 약간 느끼한 고기들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거 먼저 좀 올려드릴게요 오기 자! 오겹살 나오고 있습니다 푸짐하네요 도톰하네요 오, 아, 확실히 도톰하네 이게 아 어, 근데 싱싱하다 내가 바로 올릴게 응잘요 어. 아! 소리 봐 면적이 진짜 두툼하고 넓는데 네, 그죠? 아 근데 살살씨 너무 숙성 잘했어. 오예, 오예. 어. 아, 콩나물 무침인가요, 설마 저거? 콩나물하고 아, 아, 그거 기름삼 와! 겹기름에 김치. 와, 와, 와 대박! 아, 오, 야, 끝났다. 야, 브라워 야, 그림 완성. 아, 느낌이 너무 좋네요. 네, 이거랑 이제 다음에 이게 15인분이거든요. 네네. 여기. 아, 네. 감사합니다. 우와. 나와주니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15인분은 다 나왔네요. 그렇죠. 오케이, 이거 그냥 다 올려버리죠. 잠깐만. 아 우와 <웃음> 아니, 근데 색깔 지금 딱예쁜데 다른 거보다 더 네. 두툼한 것 같은데? 엄청 두툼했어. 되게 두툼워 오, 진짜 두툼하다. 아, 진짜. 두세, 두세, 너무 맛있겠다. 고기 두께. 고기 두께 두세, 엄청 두툼해. 벚돌 같은데요, 거의? 돈까스 아니에요, 저건 <웃음> 어, 이 정도면 거의 주먹 아니야? 주먹? <웃음> <웃음> 얘네는 먹어도 될것 같은데? 먹어도, 될,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 얘네 먹어도 될것 같아, 얘네는. 난 이거. 세상? 어. 짠! 짠! 자,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자, 둘째 작전 60분, 쌈! 맛있어. 맛있어. 와, 맛있어. 와 육즙 와, 진짜 맛있어. 장난 아니겠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음! 소형 봐요, 와! 아 오, 어쩌면. 우와. 맛있게도 먹네. 아 어차피 깔끔하게. 그리고 나는 음. 삼겹살 보다 오겹살더 좋아하거든, 껍질 때문에? 음. 근데 음. 이거 더 두툼해가지고 더 쫄깃쫄깃해. 음. 어 진짜 막 구워도 너무 맛있는 고기. 음. 음. 맞아, 맞아. 육즙이 터진다. 고젓살의 껍데기가 너무 쫀득쫀득하고, 씹을 때신들줄 알았는데, 와, 전 육즙이 딱 갇혀있네. 나는 이 와사비 마요에다가, 고추냉이 마요에다가 한번 찍어서 먹어봐요. 와. 어 맛있겠다.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와, 고추냉이 마요 왜 나오는지 알겠다. 맛있어? 너무, 너무 잘 어울려. 아, 그, 그 진짜 노, 느끼함을 확 잡아줘. 지금 고추 고추마요 소스 찍었어. 찍었는데. 이거. 실리 소스. 난 사실 고기랑 어울릴까? 살짝 달짝한데 마요네즈 때문에 고소하기도 하고. 음. 어. 아, 살짝 매콤한도 있고. 고추냉이 마요. 어. 아저 고기 뚱뚱해. 이거를 어 와. 맞아? <웃음> 잠깐 샐러드 소스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되게 산뜻한데아 음, 음. 우리 그거 시킬까? 국수 시켜서 먹을까? 비빔국수. 비빔국수 그냥 시키자. 아예 고추나 생강살도더 시키자. 그래. 저희 네. 그럼 비빔국수 2 개랑 매운 삼겹살 몇개 먹을까? 비빔국수 2 개랑 매운 삼겹살 20개 먹자. 네, 매운 삼겹살 20. 20 인분이요. 네, 네, 네, 네. 비빔 두 개. 20 인분. 어? 매운 삼겹 22 인분. 뭐라고? 매운 삼겹 20분? 매운 삼겹 20인분에다가 <웃음> 국수 2인 2개? 비빔국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가운데나 지금 놔주세요 넣 가네 자가족가자 먼저 갑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오겹살을 비빔국수에 싸고 있어요 와 아시죠? 이 따뜻한 오겹살에다가 차가운 그 비빔국수 말아가지고 다 넣으면 조합이 너무 좋잖아요 <웃음> 와, 살짝지근하면서 새콤해. 엄마. 뭐 뭐. 뭐 뭐. 자, 얹어 들어갑니다. 자, 자, 자. 우와. 들거 너무, 너무, 았어 악궁 안에 공간이 넓나 보다. 오, 음. <웃음> 너도 이거. <너무> <웃음> 고기 먼저 넣고. 음. 그래. 개그인데? 아,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웃음> 들어 음 <웃음> 우리 언니가 되겠어. <웃음> 됐어, 이거 몰라? <웃음> 그만할게. <그건> 멋있다. <웃음> 음음 <웃음> 고기를 이쪽에 놔드릴게요. 시민문입니다. <웃음> 매운 삼겹살. 밑에 아, 국수를 <웃음> 먹...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색깔 뭐, 진짜 장난 아, 아니다 저게 될까요? 아 너무 긴데요. 아 어, 긴데. 매운 삼겹살 치기 도전. 음. 오겹살은 굉장히 두꺼웠잖아. 음. 근데 고추장 삼겹살은 얇아가지고 양념이 그대로 배가지고 그냥 음. 진짜 맛있다. 씹는 식감이 없어. 되게 부드러워. 약간 그 제육 부분, 이 제육의 그 기름 많 부분 있지. 너무 맛있는 부분이다. 너무 맛있는 부분이다. 음. 진짜 이 <웃음> 색깔 윤기 잘잘잘잘 잘. 나 잘, 잘, 잘, 잘. 이렇게 먹어볼까? 어 어서 음. 역시 역시. 오. 야 먹는 거 봐. 어머 어머 무슨 쫀득이처럼. 어때 어때. 오. 오. 좋았지. 주단은 아예 잘라서 꼬지를 한다는 데. 그래. 나 껍데긴 줄 알았잖아. 저거. <웃음> 와음 쓰다는 옆에 딱 묻혀줘요, 쓰다 맞아 <웃음> 저거 안묻히면수다가 아니야 음 진짜 맞지? 응. 네, 볶음밥 좀해드 네! 네 감사합니다 저것도 찍어줘야돼 우와 야, 와 어, 야 맛있겠다, 야 피자 같은 느낌이야 더 어, 먹는 피자. 근데 빈대떡, 빈대떡, 빈대떡 같은 느낌. 오. 저거 나 갖고 싶어. 감격, 감격. 맛있네. 너무 맛있니? 떡 감은 좋네. 이게 맛 없을 수가 없지 진짜. <웃음> 많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음. 자체로 조심.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아 나왔네요. 네개 네 먼저 이쪽으로 드릴까요? 아, 이쪽 사이 먼저. 사이 어, 네네네. 네. 이게 되게 귀여워. 고기는막 먹지 어머 모머모머머 덩어리로 나왔다 우와, 진짜 이 걸맞게 덩어리로 나왔다 진짜 크다 와, 아, 진짜 소갈비 동일해요, 덩어리 소? 진짜 커아 이게 통으로 네. 나오는 거구나 와 근데 때까지 진짜 좋다 와 진짜 맛있겠다 어 소리 아 나왔다 드디어 네? 자 지금부터 저희 60분 스타트하겠습니다 스타트! 호! 스타트! 아음 수수양 위에서부터 아 들어갔어요 쫀쫀쫀쫀 꿈득 와! 아이 감이! 찢었다 찢었다 음 진짜 갈비살 찢어먹네요 아니 뭐, 시청자 여러분 사실 손님들이 시키면 네. 저 잘라서 나옵니다. <웃음> 근데 여기 와서 그걸 찾으 시면 안 돼요. 그렇죠 <웃음> 안 됩니다. 우리도 특수 요원이기 때문에 <웃음> 저희는 통으로 한 줄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한 잘라서. <웃음> <웃음> 처음에는 <맛있다? 웃음> 소금. 시 들어가면, 씨 들어갑니다 김민수 씨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근데 확실히 두툼하니까 씹는 그게 맛이 그 씹는 맛이 있어. 맛이 있어. 음, 아우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음. 저희 양념도 사 네. 인분씩 두개 주세요. 사 인분씩 두개 주세요. 네개네개 드릴까요? 네네. 양념 소갈비살 사 인분 사 인분에서 총8 인분 추가했습니다. 이야. 양념 나왔습니다. 고 <머래> 와, 양념 냄새 너무 좋다. 이거 여기 위에 있는 거 이제 다 양념이야. 양념. 음. 음. 양념 맛있다. 와, 진짜 와. 맛있네. 진짜 아. 음. 간이 그렇게 짭지도 않고 적당히 짭조름하니 맛있네. 음. 돼지갈비 같다. 음! 맛있지? 음! 그니까. 와 양념 진짜 맛있다. 차돌박이 먹을래? 5인분 먹을 수 있어? 어 가능하지? <웃음> 가능해요. 사장님. 네. 네 저희 차돌 5인분 주세요. 차돌 5인분이요? 형 저희 차돌 2인분 한번 네. 드리겠습요다 예. 차돌박이 나왔습니다. 네. 올려 올려. 감사합니다. 덥다. 아, 뭐야. 선이다 음! 음! 아까 살이 떨리. 와. 생각을 잘못했다. 지가 있었네. 꼬독꼬독하고, 고소하고, 음. 부드러워. 꼬것도못 해. 꼬 싶다. 사장님, 라면 네. 차돌박이 라면 두 개만 주시겠어요? 네. 라면 두개 드릴까요? 네. 그리고 차돌박이 라면 하나에다가는 네. 차돌박이 두개 추가해 주세요. 두개 추가해. 네. 네. 라면 나왔습니다. 풍성딱 음. 음. 먹으면 시원하고 얼큰하고 꼬시한게딱 좋아. 야! 너. 무 귀여워. 귀여워, 자, 비교해서 보세요. 수양 면치에 갑니다. 아 어, 좋아, 좋아. 어 며치, 며치기, 며치 어, 하는데 며치기? 며치기를 밀당하는 부닥, 거야, 밀단깔아먹라는 거랑 어... 어... 끝까지 했어 음... 며치기 이쪽.